안녕하세요. 쭈노튜브의 쭈노입니다. 너무 오랜만에 트릭틴 영상으로 찾아뵙게 되었는데요. 여러가지 개인 사정으로 늦게 찾아뵌 점 죄송하고요. 그럼 이번에 배워볼 기술은 알리입니다. 이번 편에서는 알리를 배우기에 앞서 알리를할때 가장 중요한 팝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팝의 사전적인 의미를 보면 갑자기 펑 폭파시키다, 불쑥 들어오다, 불쑥 나가다 등등 갑자기 순간적으로 폭발적인 동작을 의미합니다 즉, 팝은 순간적으로 빠르게 해야 된다는 의미인데요 이거를 머리에 염두에 두시고 연습해 주시면 좋습니다 팝은 보드를 타고 점프할 때 점프와 동시에 보드를 튕겨서 점프하는 동작을 말하는데요 먼저 연습하는 방법을 알려드리자면 스탠스는 앞발은 노즈 쪽마운틴 볼트를 절반 정도 밟아주시면 되고요 뒷발은 테일의 라인에 맞춰서 올라온 부분에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무게 중심은 오두의 중심에 놔주셔야 되는데 이때 약간 앞발 쪽으로 무게 중심을 놔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살짝 앉았다가 일어나면서 점프 동작을 해주시면 되는데 점프 동작을 할때 뒷발을 테일이 꺾인 면쪽으로 찾주시면 되는데요. 팝을 쳐주시면 되는데, 이때 제가 사전적 의미를 알려드렸던 것처럼 강하고 빠르고 순간적으로 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차주면서 앞발의 무릎을 노즈 쪽으로 들어주시면 되는데요. 들어주신과 동시에 앞발의 발목을 꺾어서 신발의 옆면이 그리페이 쪽을 끌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팝 동작을 해 주실 때 발과 보드 그리고 땅이 동시에 닿는 순간이 짧거나 아예 없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보드를 팝을 차고 튕겨 올라올 때 같이 닿고 있으면은 보드가 튕겨서 위로 올라올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 참고 영상을 보시면서 팝 동작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랜딩을 할때 앞발을 일부러 딛어서 랜딩을 하지 마시고 앞발을 보드랑 같이 자연스럽게 랜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알리라할때 가장 중요한 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알리에 대해 제대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